이곳 소이산에는 언제부터인가 평화, 신례의 발걸음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과 분단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곳에 순례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한여름과 혹독한 추위에도 분단의 현실이 주목받지 못할 때에도 순례의 발걸음은 이어졌습니다. 지난 70여년의 분단의 깊이는 깊고도 깊어 마치 검게 물든 물을 깨끗이 정화하려는 듯 순례의 기도는 이어지고 이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숨 한숨 평화를 담았고 용서와 화해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이곳에 섰습니다. 전쟁 분위기가 감돌고 어, 그런 곳인데 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평화의 노래도 부르고 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20km 넘어 저쪽 평강마을의 인구가 11만 명이 산다는데 저를 언제 가나 하고 있었던 이날의 또 까마득한 과거가 그렇게 우리 인생은 아주 평화롭고 기쁘게 즐겁게 의미를 갖고 넘어간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소이산 정상에 서서 마주하는 이 땅의 풍경은 으로 아름답습니다.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움이 평화입니다.